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동안는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삶을 시오 의이나니 그들이 로다 일밤들이로 마음 청결한 사람. 하늘의 복이 있나천국이것니주욕면복있니 하늘의 상에 아 <목소리>